산은째기 흙빠르기방산은째흙 흑빠르기 본대로 입은 감아 보셨나요? 그러면 좀 나아지나? 제가 좀 나아지겠죠. 에코 잡을 캐릭터가 없네요, 쭛독독 에코 메르시가 뒤에서 공격하네요 죽었네요. 어쩔 수 없이 제냐타로 가야겠어요. 아니, 캡포 대기하고 있었네. 자꾸 어떻게 안 되나. 여일라는 잡았는데 네르시 잡히고 모이라 살고 아 나는 죽고 소자야 어디가 저런 뜨아... 쿡스 라인컷 얍, 얍 에코가 드디어 잡히네요 덜덜 그걸 살리네 덜덜 야 오지마 아 막았고. 아, 았고 아, 섭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네~ 저기에 에코, 에코를 잡아줘~ 밑에 모이라 있어~ 모이라 컵! 난 안녕 못해요. 라인 겨우 잡았네. 에코 메르시가 위에 있네요. 아굳요 그래도 막았구나 적들이 다시 온다 어? 그치 아이쿠 아, 아야 원숭이 턱 원숭이 다시 살리라 원숭이 다시 살리다니 원숭이, 다시 컷! 나도 컷! 오, 좋아요, 좋아! 적응성 회로 가동 솔리7 세븐티 식스 오우야 죽을뻔 오우 이기다 덜덜 좋아 믿고 잡혔고 좋아 솔더에 가자 이거 살릴 수 있겠지? 좋아 좋와 어? 어? 어? 이겨서 다행이다 바이 바이